우리가 세상을 바쁘게 살아가다 보면 은 하나님의 은혜와 이웃사람들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적어도 1년에 6월절 맥주절 수장절 3대 절기를 지키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며 살도록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해 보면 열병의 나병 환자가 예수님의 은혜로 병고침을 받았는데 그 중에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만 예수님께 돌아와서 감사하고 나머지 아홉 사람은 감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서도 감사할 줄 모르는 것이 현실입니다 어, 이 나병은 지금도 무서운 병이지만 옛날에는 도저히 고치기 어려운 불치병이었습니다 한번 병에 이 병에 걸리면 거의 소망이 없었습니다 살이 썩어 온몸에 고약한 냄새가 나고 얼굴이 흉측해지고 손가락 발가락이 떨어져 나가서 그저 죽지 못해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나병은 접촉하면 전염이 되기 때문에 동네에서 쫓겨나 멀리 떨어진 굴속에서 나병 환자들끼리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구를하기 위해서 복내 가까이 지나갈 때에는 반드시 왼손으로 입을 가리고 오른손으로 나는 부정합니다 부정하면서 소리를 질러야 했습니다 만일 이 규칙을 어기면은 돌로 쳐 죽여도 됐다고 율법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병에 걸리면은 가족들과 친구들을 떠나서 고독하게 살다가 죽는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 그런데 에, 이렇게 불행하게 살던 10명의 나병 환자가 아,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 무리가 지나가는 것을 보고 멀리서서 소리를 가까이 할 수는 없습니다 아, 멀리서서 소리를 높여지르면서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고 있는 힘을 다해서 외쳤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각색정자를 능력으로 고치신다고 하는 소문을 그들은 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향하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있는 힘을 다해서 외쳤습니다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 것은 자기를 낮추는 겸손한 자아십니다 자기 자신은 불쌍히 여김을 받아야 할 존재이고 절대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할 때에 주님은 이런 사람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불쌍히 여겨달라고 할 때에 예수님은 다들어주지셨습니다 우리도 그런 자세를 가지고 주님께 나가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이 소리를 높인는 것은 그들이 고이병 고침 받는 것은 그들에게 아주 가장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있는 힘을 다해서 주셨던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예면하지 아니하시고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의 몸을 보이라 이렇게 멀리서 말씀만 하셨어요 옛날에 문중병자가 어떻게 해서 나오면 은 먼저 제사장에게 가서 정말 나았는지 그것을 검사를 받고 증명을 받아야 다시 가족으로 동네로 돌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라 이 말씀은 내 병이 나은 줄로 알고 제사장에 가서 검사를 맞고 이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고쳐주기 위해서 어떤 행동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말씀으로만 이렇게 에, 하셨는데 에, 이 나병 환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듣고 믿고 그리고 그 제사장을 만나기 위해서 동극하다 가서 깨끗함을 받았다 얼마나 이들은 기뻤겠습니까 그들은 주님의 말씀을 그저 믿고 순종함으로 고침을 받은 것입니다 믿음은 바로 주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 그들이 이처럼 예수님께서 아무 행동도 아니하시고 말씀으로 치료하신 것은 예수님께서 그들을 고치시고자 원하셨기 때문이다 그 의지가 있었기 때문에 고침을 받은 것입니다 예수님은 원하시면 무엇이든지 다 하실 수 있는 무한하신 능력을 가지신 분입니다 네. 천지 만물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하면 창대요 되었고 또 각색 병자를 말씀으로 능력으로 치유를 해 주셨습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각색 병자를 말씀으로 고치시고 귀신을 말씀으로 쫓아나신 그것은 바로 그가 하나님의 아들 되신 것을 증거하는 행동이었습니다. 그지 남한 장군도 그 구약 성경에 보면 남한 장군도 문둥병에 걸려서 엘리사를 찾아왔는데 아그 처음에는 순종을 안 했죠. 나일오 연안 강에 가서 일곱 번 하자. 근데 회개하고 다시 돌아와서 그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깨끗함을 받았어요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이것이 참된 믿음인 것입니다 그들은 이 고침을 받았을 때에 얼마나 감격하고 기뻤겠습니까 그래서 눈물을 흘렸을 것입니다 근데그 후에 그 문제가 중요합니다 15절 말씀해 보면은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열 사람이 다 고침을 받았는데 그 중에 사마리아 한 사람만 예수님을 찾아와서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 나머지 사람은 아마 유대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다시 찾아오지 않아 습니다그러던 제사장, 그들은 제사장에 와서 보이고 기쁜 마음으로 자기 가정, 동료로 돌아갔을 것입니다. 그들은 자기가 병 고침 받은 데만 집중을 했지 병 고쳐주신 예수님은 무관심했습니다. 그러나 이 사마리아 사람은 먼저 자기를 치유해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돌아와서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서 크게 감사를 드리십니다 그는 제일 먼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예수님을 찾아와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 감사는 믿음의 표현인 것입니다 17절 말씀 보면 은 예수님께서는 열 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에게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없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는 감사할 줄 모르는 아홉 사람에게는 대단히 섭섭한 마음을 표시하셨고 이 감사하는 사마리아에게는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여기서 구원은 영적인 구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받은 은혜를 감사할 때에 그는, 그 사마리아는 영적인 구원까지 받아다 그 그런 그 믿음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이 감사하는 사마리아는 더큰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아홉, 아홉 사람은 육신에 병난 것으로 끝이 났습니다 더 이상 예수님과 접촉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 돌아와 감사한 이 사마리아 사람, 사람은 그 영혼이 구원 받아서 어, 주님을 따라을 것이고 주님과 일생을 같이 했을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좀더 깊이 생각 보면은 영혼의 구원은 육신의 질병에 피할 것과가 피할 바가 뭐, 어, 못 들만큼 너무나 큰 축복입니다. 아멘. 육신의 질병은 잠깐 고침을 받아서도 얼마니으면그 육신은 다죽습니다 그러나 영혼의 구원은 죄와 사망으로부터 영원히 구원 받는 영생을 얻고 놀라운 축복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수수감사주의를 맞이해서 무엇을 감사할까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둘째도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항상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돌봐주시는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를 드려야 하겠습니다 사마리아의 사람이 병 나설 때에 제일 먼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감사를 하였습니다 예수님이 병을 고쳐주셨지만은 그 배후에 하나님이 고쳐주신 줄 아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아마 이, 이 환자들도 예수님이 그 메시아이고 하나님의 아들인지를 그렇게 정확하게 몰랐을 것입니다 음.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그 사람을 통해서 그리고 자연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계속 베풀어 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이 항상 떠나지 않하시고 돌봐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일에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삶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야가보서 1장 17절에 보면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온다고 하였습니다 모든 세상에 좋은 것들은 딱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보통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내가 아파서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아서 그 병이 나았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 의사를 통해서 내 병을 고쳐주셨다 이렇게 생각하고 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한국의 어떤 기독교 병원의 표현은 하나님은 치료자, 우리는 봉사자 얼마나 좋은지 알수 있습니다 치료는 하나님께서 하시지만은 의사와 간호사는 다만 하나님의 신부름꾼에 불과하다 그런 내용인 것입니다 의사들이 수술할 때에는 그저 대충대충 바늘로 꿰매주면은 저절로 거기에 핏줄이 연결되고 살이 붓고 해서 낳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에도 먼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왜냐면 농부들이 수고를 했지만은 그 곡식을 자게 하고 열매를 맺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기 풍성한 여러 가지 과일들, 이렇게 열매들 하는데 농부들이 이렇게 다 수고를 사람들 이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햇빛을 내려주고 비를 내려주시고그 기르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음식을 풍성한 것을 이렇게 받을 때에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사마리아 사람은 먼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을 뿐만 아니라 자기를 직접 치료해 주신 예수님을 찾아와서 엎드려 감사를 드리습니다 우리는 모든 일에 먼저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합니다 그러나 나를 도와주고 수고해 주신 여러분들에게도 또 감사를 드리는 것이 마땅한 일입니다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원예가 가장 크지만은 또한 나를 위해서 수고해 주신 여러분들에게도 감사를 드려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이는 어, 계명조고 식계명 중에 사람이 기대한 계명으로 첫째로 네 부모를 공경하라. 나를 낳아주고 길러주고 이렇게 사랑해 주신 그 부모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항상 공경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또 스승들에게 대해서도 감사를 해야 되겠습니다. 학교 선생님뿐만 아니라 영적인 스승들 나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기도해주는 여러 성도들 그리고 나를 항상 또 돌봐주고 옆에서 해놓는 아내와 남편, 가족들, 사랑하는 자녀들 이런 데서 항상 우리는 가족들에게 감사할 줄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국가와 사회에 대해서도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국가가 시우리를 지켜주지 아니하면 우리는 안전하게 평화롭게 마음놓고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미국에서는 군인들을 우대하는 그런 경향이 많이 있더라고요 참 좋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 아내는 연말이 되면 은 군대에 나가서 목숨을 잃은 그 유주, 유가족들 또 부상당한 그상위 용사들 소방관들 경찰서 이런 데 조금씩 이렇게 도네이션을 보내는 것을 이렇게 합니다. 해마다 연말쯤 되면은 그리고 우리는 사회 여러 기관에 대해서도 수도 뭐 전기 교통 수단 뭐 이런 데서 많은 혜택을 받으며 살아가고 있는데 이것도 사회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특히 미국은 얼마나 풍요로운 나라입니까? 문명의 발달을 이렇게 누리면서 우리는 이, 이 많은 그 혜택을 누리면서 미국에서 살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 하나님께서 미국 보내주신 거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한국에 있으면은 고등학교, 대학교 교육 보내기가 참 힘든데. 그 이유, 부자들만 이유하게 미국 보내는데 미국이 이지시켜서 미국에서 다 공부시켜주고 또 결혼해서 잘 살게 하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아, 네. 특별히 성교들이 이런 문화를 건설하지 않았습니까? 그들은 죽음을 무릅쓰고 이 땅에 와서 많은 희생과 수고를 함에 통해서 이런 그 문화를 이루게 해서 오늘날 우리는 그 문명의 혜택을 누리면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소상들이 얼마나 감사한지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국가에 대해서도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웬만만 세금도 잘 내고 법도 잘 지키면서 협력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무엇보다 우리 크리스도인들은 가장 감사할 것은 지혜와 영원한 형벌에서 구원해 주신 우리의 주님을 은혜. 이것이 최고의 은혜고 감사할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건강의 축복, 물질의 축복, 이런 것도 좋아하지만, 좋아하지만은, 그리고 구, 구할 때가 많지만은, 우리 신자들에게 가장 큰 축복은 영적인 구원인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 이하에 보면은 모든 사람의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량으로 만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 없이 어렵다 어렵 하심을 얻은 자 되는 이다. 1브에서 9장 11절 보면은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우리의 속지,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우리 크리스도인들은 예수 크리스도의 피로 값없이 죄사함을 받고 의롭담을 받아서 영생을 얻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며 또 천국의 상속자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장차우리는 천국에 들어가서 주님과 영생 조제하면서 영생을 누리는 놀라운 축복을 다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거보다더큰 축복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날 하복급 선지자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난마의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의양간이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화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위하여 기뻐하리로다 아, 네. 이 말씀은 오늘날 우리가 사업이 잘 안되어도 먹을 양식이 좀 부족해도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위하여 나는 기뻐한다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최고의 축복은 최에서 구원받은 것입니다. 다른 것은 다가져을실지라도그 영혼이 구원받지 못하면 그는 참된 복이 못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 비록 가진 것이 부족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은 최고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평생 나병 환자 손에서 목해하시던 손양원 목사님은 그의 사랑하는 동인 동신 두 아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도 이어로 공산군 청년에게 총사를 당해서 순교하실 때에 장례식장에서 열 가지 감사를 드렸습니다 첫째로 나같은 죄인의 혈통에서 순교의 사식들을 나오게 하셨으니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두번째, 그다한 많은 선들 중에 성도들 중에 어찌 이런 보배들을 주께서 하필 나에게 주셨는지 그점 또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세번째, 삼남삼녀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두 아들 장자와 차자를 바치게 된 나의 축복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네번째 한 아들의 순교도 귀하다 하거늘 하물며 두 아들의 순교이리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다섯째, 예수의 믿다가 누워 죽는 것도 축복이라 하거늘 하물며 전도하다가 총살 순교당함이리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여섯 번째, 미국 요학가라고 준비하던 내 아들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에 갔으니 아멘. 내 마음 안심되어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아멘. 일곱 번째, 나의 사랑하는 두 아들을 총살한 원수를 회개시켜 내 아들 삼고자 하는 사랑의 마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아멘. 여덟 번째, 내두 아들의 순교로 말미암아 무수한 천국의 아들들이 생길 것이 믿어지니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합니다 아홉 번째 이 같은 역경 중에서 가장 이상 여덟 가지 진리와 하나님의 사랑을 찾는 기쁜 마음 여유 있는 믿음 주신 우리 주 예수 크리스도께 감사합니다 마지막 열 번째 끝으로 나에게 군수 넘치는 과분한 큰 축복을 내려주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 우리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하여서 우리는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온 것을 감사해야 되겠습니다 일용할 양식을 날마다 풍성하게 내려주시고 이만한 건강도 주시고 따뜻한 가정도 주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지금까지 지내왔십니다 앞으로 남은 여생도 주님께서 손히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고 우려 감사하십시다 아멘. 무엇보다도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의 죄를 값없이 사해 주시고 의롭게 여겨주시고 천국에 갈 소망과 믿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십시다 아멘. 남은 여생도 주님께 께서 은혜 가운데서 인도의 수실주로 믿고 범사에 감사하면서 사십시다. 아멘. 우리 인터넷 복음 방송은 지난 그 10주년 기념 예배 때 보니까 늘 얼마나 놀란 축복을 받은지 알수 있어요. 많은 목사님들, 성들이 와서 예배 함께 예배되어 축하를 한 모습을 바라볼 때에 지난 10년 동안. 인터넷 보금방송 하나님께서 많은 축복을 내려 주셨습니다 먼저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후원한 교회의 성도들에게도 감사는 우리 인터넷 보금방송이 되고 앞으로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이 방송국이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